오마약속이다이사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빵, 신기한 호빵 2종 준비했습니다. 그럼 어쩌고저쩌고 리뷰 오늘도 시작해볼게요. 자, 삼립에서 나온 친구들이고요. 둘다 똑같은 브랜드예요. 2000살 호빵과 공주밤 호빵 이름만 들어도 이 친구들 셋다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. 교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싹전두업을 스쳐 지나갔어, 방금. 어, 이거 뜯지 말라네? 어떻게 해야 돼? 뭐야, 이거. 아... 기다리세요. 렌즈 대피고 올게요. 잠시 후. 자, 그럼 뭐부터 할까? 아우, 나 그냥 침 나와.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? 특별히 피디님이 골라보세요.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? 얘요? 이천 쌀 호빵? 이 친구부터 할게요. 자, 갈라보겠습니다. 뭔가 광활한 책상에 호빵 하나, 그런 게 있으니까. <웃음> 좀그렇기 하네요 일단은 뭐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파토빵 같은 비주얼이에요 흰, 하아 뜨거 진짜 씨하 아 뜨거... 하 뜨거...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라 했는데 또 없었어 야호 잘잘 잘 보이나?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아, 뜨거... 잠시 후... 가른다! Nice. 이렇게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속이 쌀 커스터드 크림이래요 2000쌀 커스터드 하 아, 뜨거 이씨 얘가 좀더 크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얘로 먹어보도록 할게 아하하하 쌀에도 비린내라는 게 있구나 <웃음> 약간 묵은 쌀 냄새가 연하게 나면서 어 맛있어 근데 이게 맛있는 느낌이 뒤에 오네 음 진짜 딱 그런 느낌이다 아침 햇살 크림 느낌이 다 근데 이게 호빵 요고빵 소가 사실 호빵보다는 떡 같은 데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크거든요 질감이 좀특이 커터드 진짜, 진짜 커스터드 질감입니다 커스터드 소맛 나 요거만 한번 먹어볼게요 오 진짜 신기하다. 근데 이거 아침 햇살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별로일 것 같아. 딱 고런 맛이 나거든요. 아침 햇살의 고런. 오 몸을 되게 따뜻하게 해줘.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. 그거는 굳이 이천 쌀이라 그런 게 아니야. 오 위장 따뜻해. 여기 지금 따뜻하게 내려가고 있어. 위장으로. 오 뜨거워. 물. 잠시 후. 아그뭔 느낌인지 알지? 뜨거운 거에서 여기 막 타들어가는 느낌. 그 느낌이었어. 이제 뭐세어 일어납니까? 지금 저희 소중한 공주 밤 호빵이 씻고 있거든요. 얼른 드시고 평가해 주실래요? 다 먹고 평가하라고요 <웃음> 어 그래 저게 정확한 평가다 기분이 이상해 잘못 먹었나 그런 느낌이 드는 호빵이야. 자 내가 제일 기대하는 공주 밤 호빵 요 친구 딱 까자마자 밤내새파 나면서 가을 향기 추 나면서 이제 빵 약간 노릇스름하니. 어밤 냄새 가을 냄새 이게 가을 냄새 빨리 하라고요? <웃음> 나는 천쌀호빵에서는 안 그랬는데 얼땅상 호빵을 어떻게 먹었냐면. 요 안에 껍질 이렇게 다띠 먹었어 그러면 민둥민둥해지거든요? 고로만 먹었어 왜 그랬을까? <웃음> 한번 갈라볼게요 자, 자, 자. 되게 좋은 냄새나요 그... 아이스크림 밤아이스크림 바밤... 바밤바 바밤바! 아 바밤바 였나 맡아보세요 냄새 안 맡아요 신발하지 말고 아 어디가! 잠시 후물 들고 튀어 들고 튀어 아직 먹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리뷰하는 사람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요 빵부터 먹어볼게요 빵 얘도 그 밀로 만들었나? 어 빵에도 밤이 들어있다고? 아니야? 이게 밤 앙금이랑 커스터드랑 다로 있는가 본디? 아 육아누는 잘 모르겠는데 우와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또밤으로 만든 음식들을 좋아하거든요 밤잼 좋아해요 밤잼 아니면 밤조림 군밤 아나 군밤 좋아하거든 군밤 맛이야 밤꿀은 싫어하시잖아요 어 맞아요 아니 냄새가 못봐라 너무 좋다 어. 그입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코로 향이 나잖아요 아그 향이 너무 좋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안금 있고 여기가 스아 어. 층층이 있다고? 우리. <웃음> 맛있죠? 밤냄새밤 맛이 엄청 진하게나잖아요아 가격을 얘기 안 했네 개당 1500원이었던 것 같아 맞아 1500원이었어 맞아 맞나? 맞아 <웃음> 아 1300원이었다 개당 미안해 밤먹빠아 서운했지? 내 너네들 꼭 지켜줄게 형평을 아, 아, 아, 해보자면 굉장히 맛있고 일단 밤향이 엄청 좋아 사실 가을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? 물론 호빵이긴 한데 앙금이랑 저는 잘구별은 안되는데 밤 커스터드가 두 개가 들어있대요 저 2000살 이 친구도 혜자스럽긴 했거든요 사실 얘가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서 그렇게 안 느껴지나 근데 이 친구에서는 더 맛있긴 한것 같아요 이 친구에 비해서 쌍둥이로 나온 제품인데 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망을 안할 맛이고 이두 라인에서 하나 사먹어보고 싶다 하면 이 친구도 괜찮은데 나는 아침 일쌀 더크다 아침 일쌀 진짜 좋아한다면 이 친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은 있어요 얘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는 거지 충분히 맛있는 맛이고 얘가 좀 대중적인 맛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뭐 별점을 매기는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왜냐면 워낙 호불호를 많이 타는 친구들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굳이 별점을 남기지는 않을게요 하여튼 맛있었어요 삼립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피자호빵 사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